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팬이 만들어주신 탈춤앱을 플레이할건데요 기대되세요? 기대되세요? 기대되세요? 음. 자 그리고 저희 얼마나 팬이냐면요 그래서 잉여의크르 동상까지 세워주셨어요 야 리아 안녕 리오님도 자 그리고 요루루 동상도 세워져있네 댕댕이는 동상이 없다 기쁘네. 네, 다음에 만들어주실때는 댕댕이 동상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팬이 만들어주신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자, 첫번째는 점프맵이다. 가볼까? 점프맵하면 나지! 아! 됐다! 헛! 헛! 오케이. 어, 밀지마! 그러니까. 아. 어. 여겼으면 못 뛰잖아! 어. 뛸수 있어! <웃음> 못 뛴다고! 아철콜이 <웃음> <웃음> <와>, 열어버리면 없나? <웃음> 단미호님하고 뭐 댕댕이는 오지도 못하네? 아. 너희 먼저 보내준 거야. 고마워. 함께 즐겨요. <웃음> 야 뭐냐 아, 야, 야 뭐했냐 뭐 지금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 아, 아, 보다. <웃음> 아! 아, 여기가 길이었어? 아, 어, 길이야? 뭐야? 뭐야, 이거? 아. 아 불사의 소템이 1단계를 지나면 불사의 마검입니다. 한 방껏. 손에 들고 있을지 보아라. 어? 어? 아, 마검맵이었어? 마검맵이었어? 아 와! 어? 여기 이거 오... 오지어 게임이다! 오, 오지어 게임이다! 자, 요루르 먼저 가! 안 가면 에. 죽일 거야, 뒤에서. 오케이. 헤헤서 <웃음> <웃음> 넣어도 가 이제 두 번째 넣어. 이런 건, 거리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야. 오. 시켜! 아 <웃음> 어, 김야가 먼저 가려나 봐. 어. 이건두 칸씩 가야 돼, 멍청이들아. 으아! <웃음> 어, <야>! 아! <웃음> <웃음> 어? 요루루 운 좋게. 어! 한번 성공한 사람 없는 건가? 으아! 뭐 이래? 요아! <웃음> 나는 이제 니네가 닦아놓은 길을 이제 밟아볼까? 이거지 이거지. 끝. 깼다 나는. <웃음> 어. 어? <웃음> 자 애교 한몰씩 부리고 하세요. 아! 애교. <웃음> 애교. 애교 부리고 하세요. 그 그래야... 어디 애교 안 부리고 가려고 <웃음> <웃음> 애교 부리고 가세요 <웃음> 애교가, 애교, 애교가 아니잖아 마검 PVP장! PVP를 즐기세요 네 댕댕이님 세트는 없는데요 댕댕이 <웃음> 아, <웃음> 아, 맨몸 나는 깍두기야 남는 것이 있을 때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잠깐만 야 타임 타임 타임! 자 잉여맨님 세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잉여맨님 세트 좋아요. 자 이제 다 입으시고 나 엄청 좋은 거 얻었다고. 마검은안 쓸게 얘들아. 자 오케이. 아 댕댕이한테 그래도 하나 줘야겠다. 불쌍하니까. 자 이거 이거 이거. 아! 방패라도 이... 들어. 방패만? 이... <웃음> 어 방패만. 이거 하지마! <웃음> 쏘지마! 쏘지마! 이제 아! 피놀이 시작! 소지마소지마아슉이잘 <웃음> <써지> <웃음> <써지> <웃음> <웃음> 때리네 지금이다! 아! <웃음> 마검 <마성>, 사기야 사기 댕대가 여기여기여기 슉슉 마가 엄청나고 잊는 수만 죽는거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둘이 이긴 사람 둘이 이긴 사람은 살려주도록 하지 이거는 껌이죠 난마고 믿으니까 <웃음> <웃음> 아 요르르가 내꺼 다 맞아 <웃음> <웃음> 요르르 머리에 화나 박힌 것봐 <웃음> 어, 안 어, 태워요. 오케이, 댕댕이 승리. 와! 와 야, 댕댕이 좋겠다. 야, 방, 너무 글, 좋아요. 방패로 막아봐, 이거. 불사의 응? 토템. 오, 막아줘. 끝떡없어 터면 길다. 이게 끝, 이게 끝인 건가? 끝이야? 맵을 <웃음> <덜마. 레블 웃음> 보니까 딱세칸 <3칸> 있네? <웃음> 그래도 팬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우리의 무슨 어 탈출맵을 해봤습니다 자이 탈출맵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미니게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오 와이 게임의 미니게임 제목 수박깨기 와, 와 자 이거는 게임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양심상 모니터를 끕니다 양심상? 어... <웃음> 네네 모니터를 끄고 그럼 눈이 아예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TP를 시킵니다 위치를 네자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수박을 깨게끔 한 명은 알려주고 한 명은 깨는 거예요 자 좋아 자 이제 제한시간 3분 안에 수박을 깨주시면 됩니다 쉽네, 쉽네. 자, 요루루가 이제 명령을 시키세요. 아, 오른쪽으로 딱한번 누르세요. 윙치키. 오, 오, 오, 왼쪽으로 기원해. 짧게 한번 눌러주세요. 윙치키. 오! 앞으로 직진. 윙치키. 탑. 오. 우클릭 한 번. 윙치키. 어, 왼쪽으로 한 번, 짧게 한 번. <웃음> 윙치키. 왼쪽으로 짧게 한번 이동. 윙치키. 오. 우클릭. 위험해! 윙치키! 잠 왼쪽으로 짧게 한번 윙치키 직진 딱딱딱 세번 누릅니다 딱딱복 <웃음> 반복! 딱! 반복! 반복. 반복. <웃음> 어? 어. 정면! 정면 드래그! <웃음> 정면 드래그! <웃음> 오, 드래그를 했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웃음> 마우스를 왼쪽으로 살짝 옮깁니다. 네, 꾹 눌러 보세요. 꾹눌 <웃음> <그거> 맞아? <웃음> 뭐지? <하고> 는데 <웃음> 살짝 어? 아래쪽 붕. 혹시 나 서바이벌 모드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런가 보다. 좀 해주세요, 서바이벌 아, 모드죠. 내가 풀어줄게. 자, 서바이벌 모드로 단미호를 <웃음> 바꿔. 어? 나 아, 모르고 서바이벌 아니고 관전 모드로 바꾼. <웃음> <웃음> 오케이, okay, 댕댕이가 시키세요.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음. 자, 오른쪽으로, 한, 3초 눌러보세요. 오른쪽 3초. 오케이, 오, 오케이. 다음에, 어, 한칸 더, 따박. 따랑!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방금 그거, 방금 그거 한번 더, 하나 들어보세요. 오, 예. 와 뭐야? 그 다음에 방금 그거 한번 더, 예, 오케이 한번 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더, 예, 앞으로 한번 더, 예, 예, 더. 예. <웃음> 앞으로, 더. 예. 예. 오. 오. 앞으로 좀 짧은 점프 한번 더, 예, <웃음> <웃음> 그대로 마우스로 왼쪽으로 한 90도, 예. 왼쪽으로 한 90도 돌려 보자. 마우스랑 예. <웃음> 왼쪽으로 아주 살짝 예. 마우스 고개 위로 올리고 예. 살짝 내리고 예. 살짝 올리고 예. <웃음> 아주 살짝 내리고 <웃음> 어. 너무 내렸고 살짝 올리고 예. <웃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살짝이 안 되는데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웃음> 한번더 그.. 어우 <웃음> 한 바퀴 돌리지 말. <웃음> 왼쪽으로 살짝 오른쪽. 왼쪽. 어, 어? 어, 됐다, 됐다.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쪽. 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아주 살짝 돌려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됐다. 됐다. 그 상태로, 자 클릭. 예. 아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어. 어, 마우스 살짝 어 왼쪽 대각선으로 아주 살짝 이동. 에. 예. 이제 마우스 아래로 살짝 이동. 에. 예. 어. <웃음> 됐다 이제 다 클릭 들어면 되겠다. 자 <웃음> 아, 아 축하드립니다. 모이드 켜주세요. 아 너무 안 보여요. 아, 축하드립니다. 수박이 켜졌네. 네 지금까지 여기서 하고 있었거든요. <웃음> 계속 여기서 하고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정말 대단하세요. <웃음> 네 여러분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